시간이라는 말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지금? 11시 10분. 예? 네, 11시 10분. 11시 10분. 근데, 11시 10분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 시간은, 시간은 <웃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은 뭐예요? 사람들은 지금 시각을 물어보면 다들 이렇게 대, 뭐야, 나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 시간이라는 게 무엇이냐고 내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웃음> 그래서, 왜냐면은, 하 지금 이 시간이, 이 시각이, 아까 좀더 이야기했지만, 뉴욕의 시간 또 달라. 오늘의 아니야. 또, 구라파 시간도 여기 또, 여기 시각이 아니야. 또, 좀더 이야기해서 호주 시간은 또 여기, 고 아니 또 달라. 저 북쪽에 있는 시베리아하고 여기하고 또 시간이 또 달라. 그건 또 태양계 안에서 이야기고, 태양계 바깥으로 나가는 시간, 또 우주적인 시간, 시간의 개념을 놓고 따져봤을 때, 과연 시간의 개념을 알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지만 시간을 함부로 이야기하지만 시간은 시간은 어떠 어떠하다고 정의할 수가 없어 뭐 이렇게 흔히 흔한 흔한 말로 오늘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저께 죽은 사람이 정말 간절히 갈망하던 내일이다 하는 말로 이렇게 우리 표현되는 말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말은 그만큼 이 시간이 소중하다. 그런 말로는 표현이 될지 모르겠으나 아주 확실하게 시간, 시간이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이게 시간이. 우주적인. 그러니까 시간은 내 개인적인 시간이 있고 또 우리 지구적인 시간이 있고 시간에 대한 아마 재밌는 이야기는 시간은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시간은 항상 무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은 흘러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것에 대해서 시간, 그렇게 시간이 많은 것이 뭐 억만 년, 뭐 수억 년, 뭐 불교에서 말하는 무량, 이런 식으로 막 무량이라는 걸 말하면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시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시간은 아주 억만한 걸로 있는 걸로 알겠지만, 시간이 과연 유한하냐, 무한하냐, 이게 그 대개들 알고 대개들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인간은 유한하다, 그러나 시간은 무한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어디에다가 우리가 맞출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즉, 즉 시간의, 시간의 비밀을 풀게 되면 우리가 우주의 비밀을 풀게 되는 것이고 시간의 비밀을, 비밀을 풀게 되면 우리 생명의 비밀을 풀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또 생명의 비밀을 우리가 풀게 되면 우리가 그게 바로 깨달은 사람이그 각을 이룬 사람이 아니겠는가.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신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의 나라는 시간이 없다고 그랬잖아. 낮 지금 시간은 시간이 없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시간을 우리가 영리할 수 있는 심도 얼마든지 있더라고. 단지 우리는 지금 현재 시간을 우리가 여행하는 잠시 여행객에 불과한 거거든. 그리고 철두철미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행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제. 그래서 이미 선택되어 있는데 내가 선택을 하고 살고 있는 걸로 착각도 하고 살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인간이 인간이 바로 자기의 영혼의 존재를 깨닫고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영혼이라는 것이 무엇인 걸 알게 되고 시간이 잠기버리게 되는 순간에 그때 다시 거듭납니다. 거듭 진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진화할 수 있고 또 진화할 수 있는 큰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육체와 인격 속에서 영혼이 다시 생성이 되는 것이고 그 뭐랄까 절대로 육체와 인격이란 것은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 같지만 영혼은 불생불멸이라고. 즉 영혼은 바로 시간과 같이 있고 시간이 바로 영원이기 때문에 영혼 그 자체가 바로 신이라고. 그러니까 알고 나면 우리가 다 부처란 말 자체가 우리가 다 신한 말 자체가 큰 무량 천상천하 유화독재란 말 자체가 우리가 아주 막 건방진 말 자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적어도 오늘 가지고 있는 그 영혼 자기의 영혼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 생명은 영원하다는 것 시간과 생명과 영혼은 똑같이 같다는 것 시간과 생명의 영혼은 바로 우리가 바로 창조주 신이라는 것 갖다가 느낀다 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시간이냐 생각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